고독이들 안녕! 마리쿠 마리타, 리리 마리타, 리 엠리리 엠리리 엠리리 가 개그맨 해라야 아니야 오늘 주제가 마법소녀물의 역사에 한 흙을 그은 작품을 소개할 거란 말이야 어, 마법소녀물은 여자아이가 마법의 힘으로 활약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종칭한 말이야 음, 알아응 놀라 음, <웃음> 모르는데 지금 매해리크 <웃음> 이러고 있었던 거야? <웃음> <웃음> 난 그냥 마법소녀니까 너네 위해서 빨리 가도록 할게 마리크마리타 암녀리 암념 냠냠냠 <웃음> 냠냠냠 마법사 셀리. 국내에선 요술 공주 셀리로 유명한 작품이죠. 철인 28호로 유명한 요코야마 미추테루가 연재한 만화가 원작으로 1966년 토에이에서 애니메이션화되어 방영되었습니다. 마법사 셀리는 세계 최초 마법소녀 애니메이션으로 모든 마법소녀물의 원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세계로 유학으로 온 마법세계 공주 셀리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마법을 이용해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사인 토에이는 마법사 셀리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후 마법소녀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오소마츠군으로 유명한 아카츠카 후지오 원작의 비밀의 아코짱! 마법사 셀리에 이어 1969년에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화된 마법소녀물입니다. 선천적인 마법소녀 셀리와 달리 비밀의 아코짱은 후천적 마법소녀의 시초라 할수 있는데요. 평범한 소녀였던 아코는 거울의 정령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마법의 컴팩트 미러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비밀의 아코짱은 평범한 소녀가 신비한 존재를 만나서 변신하는 힘을 얻고 마법소녀가 된다는 클리셰를 확립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코의 컴팩트 미러는 소녀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이템이 되어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후 마법소녀물에서 이런 변신 아이템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죠. 마법의 프린세스 민키 모모는 1982년 만들어진 오리지널 TV 애니메이션입니다. 하늘의 왕국 페나리나사는 지구인의 꿈과 희망으로 종속되던 왕국인데요. 그러나 사람들이 점차 꿈과 희망을 잃자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고 왕국을 존속하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갑니다. 이에 페나리나사의 왕과 왕비는 자신의 딸인 민키와 그녀의 동료들을 지구에 보내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게 되는데요 마법의 프린세스 민키 모모는 신비한 메르모에서 처음 도입한 소녀가 성인으로 변신한다는 개념을 널리 퍼뜨린 1등 공신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화려한 변신 장면과 노출, 조력자인 동물들이 나오는 식의 클리셰를 만든 작품이기도 하죠 게다가 마법소녀물임에도 오히려 마법의 힘을 경계하고 일상을 중시하는 이야기는 마법소녀물 장르를 한 차원 높인 명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마법소녀물의 큰틀아래 첩보물, 거대 로봇물, 패러디물 같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마법소녀물의 범위를 한층 넓히기도 했습니다. 소에 이후 마법소녀물의 명가로 된 스튜디오 피에로의 첫 마법소녀물 마법의 천사 크리미 마미 1984년 오리지널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모리사와 유우는 우연히 공경에 처한 이 세계인 페자스타에서온 요정들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변신 마법을 선물받게 됩니다. 이로써 어른으로 변신할 수 있는 유우는 연애 기획사에 발탁되어 아이돌 가수 크리미 마미로 데뷔하게 되는 것이죠. 모리사와 유우는 마법의 기한인 1년 동안 사람들을 돕고 좌충우돌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마법의 천사 크리미 마미는 다양한 직업군으로 변신하던 마법의 프린세스 민키 모모와는 달리 아이돌 가수로만 변신합니다. 그러기에 마법 소녀물이면서 아이돌물의 특성을 가진 독특한 애니메이션이 되었습니다. 마법의 천사 크리미마미의 성공은 이후 마법 소녀물은 물론 아이돌 애니메이션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타케우치 나오코의 원작의 만화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1992년 토에이에서 애니메이션화되어 공전의 대히트를 친 작품입니다. 기존 마법소녀물의 클리셰를 깨는 작품으로 현재는 싸우는 마법소녀물의 기본을 마련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기존의 마법소녀물이 어린 소녀가 어른으로 변신하여 다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 주된 플롯이라면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에서는 싸우는 미소녀 전사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때문에 소년만화적인 능력자 배틀물 성향이 강화되어 이례적으로 남성 팬덤까지 흡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극단적으로 말해 마법사 셀리로 시작한 마법소녀물은 미소녀전사 세일러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카드캡터 사쿠라는 클램프의 원작을 토대로 1998년 NHK에서 처음 방송을 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생 티노모토 사쿠라가 어느 날 마법으로 만들어진 크로우 카드의 봉인을 풀게 되고 세상을 혼란시킬 힘을 가진 카드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마법소녀가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사쿠라는 변신을 하지 않고 옷을 바꿔 입을 뿐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가진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90년대 마법 소녀물의 특징이었던 적을 물리친다는 개념이 없고 단순히 카드를 봉인한다는 개념 또한 카드캐터 사쿠라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1년 제작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인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는 역대 마법소녀물 중 가장 큰 문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평범한 소녀 카나메 마도카에게 찾아온 수수께끼의 귀여운 생물 큐베! 큐베는 마도카에게 마법소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보면 영락 없는 마법소녀물의 플롯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의 각본가는 악명! 높은 우로부치 갬 1, 2화의 비교적 밝은 분위기는 페이크였고 3화부터는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전개가 펼쳐져 많은 사람들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그야말로 기존의 마법소녀물의 클리셰랑 클리셰는 전부 깨기위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으로 마법소녀물의 탈을 쓴 다크판타지로 불릴 정도입니다. 기존 마법소녀물의 안티태제이자 마법소녀물의 방향성을 바꿔버린 문제작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기존 마법소녀물의 안티태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전개와 모든 인물들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설득력 있는 동기와 목표와 이유가 존재했기에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여 메가 히트를 친 작품이기도 합니다. 마법소녀물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작품들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면 은 이거 하루 날밤 꼬박 새야 돼. 아, 고다고한편은 그냥 응. 날려야 돼. 그래, 그래가지고 그 그냥 간단히 소개한 점 그냥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왜이 작품이 없어? 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맞아. 계세요. 역시 같은 이유로 아주 큰 획을 그은 작품 위주로 선정된 것을 알아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례로 그 이유가 어? <웃음> 어. 프리키어시리즈는 제작자들이 아 이거는 마법소년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네, 이번 편이 마법소년문에서 한번 짠 하고 나타나고 싶어서 몰래 나타났습니다. 아 짠! 짠! 네, 오늘은 마법소녀물과 아동심리 그리고 등급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나 나왔습니다 마법소녀물에서 한 획을 그은 마법의 프린세스 민키모모로부터 시작됩니다 민모모 민키모모, 민키모모. 네, 마법의 프린세스 민키모모는 밝은 분위기의 에피소드로 진행돼가지고 애니메이션 자체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 상품은 그에 비해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제작비를 내던 스폰서는 그 상업적으로 큰 재미를 못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조기 종용을 아. 이제 제작진한테 통보하게 되죠. 그래서 조기 종용을 통보받는 제작진들은 충격의 46화를 준비해가지고 최종화를 내놓게 됩니다. 악당의 쏜 총에 민키 모모의 마법도구가 맞아서 깨지게 되죠. 그러면서 민키는 더 이상 마법을 부리지 못하고 일반인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편까지 하하호호 그리면서 밝은 분위기를 기대했던 아이들은 시작하자마자 어 이게 뭐지 하고 충격을 먹게 되죠. 어, 어머, 진짜 충격이겠다. 음.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만 민키가 길을 가다가 트럭에 치어 죽게 됩니다. <웃음> 약간 야 별로 아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작가님 친가. <웃음> 근데 그 트럭이 그 스폰서를 이용하는 그 완구 업체의 트럭을 그렇게 모사 해서 주었기 때문에 복수를 제대로 하게 된 것이죠. 조기종영에 대한. 오. 그래서 안 그래도 시리어스 전기로 처음 시작하자마자 마법도주가깨가지고 어안이 벙벙하던 애들은 그장면 보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충격을 엄청 먹게 되죠. 애들을 상대로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건? 네, 좀 심하죠. 진짜 심하죠. <웃음> 그래서 나중에, 링키가 이제 일반인의 아이로 이제 환생하게 된다는 내용도 넣고 그리고 갑자기 46화가 마지막화가 안 되고, 메타를 더 방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습하려다 보니까, 아, 이거 다 꿈이었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뭐만 한 꿈이야.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애들은 이미 그 사망진을 보고 충격을 먹을 때로 다 먹게 된 거죠. 그래서 피아제, 여기서 좀중요한데 피아제 아동인지 발달론에 의하면, 두세부터 칠세까지는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나이대입니다 거기다가 보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기지요. 그 이때 받은 충격 이런 충격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트라우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심한 경우에는 PTSD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PTSD가 뭐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해 가지고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가 가지고 전쟁 끝났죠.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아 PTSD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 물론 이걸 별걸 아닌 걸로 받아들이는 대가라는 애들도 있었죠. 그치? 근데 저도 이것을 어렸을 때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어 저도 이거 엄청나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며칠간 우울증 증세 비슷하게 고생한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제가 다섯 여섯 살이었죠 그때가. 난 기억이 응. 안 그때 기억이 안나 그때 기억을 해요? <웃음> 어, 자꾸 게 꿈에도 나타나고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생각하다, 이거. 제작진이 아, 조기종영을 요구한 이제 스폰서에 대한 이런 복수심은 이해는 좀 가지만, 원래 마법소년문의 주제가 뭡니까? 꿈과 희망을 어, 사람에게 주는 거죠. 평화. 네. 세계의 평화. 그리고 주된 시청자들이 어린아이들인데, 이런 주 어린아이들 생각했으면 이런 식의 전개는 피했어야죠. 음, 맞아요. 근데 당시 80년대에는 이런 개념이 거의 좀 심각할 때였고 등급제가 있어도 별로 지키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애니메이션 제작진들이 아티스트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런 아티스트는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둔감하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키 모모 말고도 의외로 꿈과 희망을 준다는 마법소년물에서도 이런 전개가 은근히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법소년 마도카 마기카에서는 이것의 정점이 잃은 작품이죠. 그래도 마법소녀 마두카 마귀카는 15세 이상 관람가였고 아 네. 심야에 방송됐기 때문에 좀 이런 예선은 적절하지 않지만 아무튼 마법소녀문에서도 은근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마법의 프린세스 민키모모 46화는 왜 등급제가 생겨야 하며 왜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하는 좋은 사례로 남게 된 것이죠 근데 요즘 시대에 그렇게 했으면 엄마들 난리 나요 맞다 고컴플레인 걸고 교사님 음. 덕분에 또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알게 되네요 응. 역시 이소녀 <웃음> 전문가를 불러야 <웃음> 이런 얘기까지 알게 되는 <웃음>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워서 민키몸으로 봐야겠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그때까지 질덕하세요 즐덕하세요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마하리쿠호 마하리타 얌바라 얌얌얌 아, 아, 아 이런거구나 마하리타 얌얌얌 베리카나 롯! <웃음> <웃음> 덕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피규어 아니겠습니까? 오색 전문가 피규어 피니셔 박중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 <막>.